Dun dun dun u n <coughs> 물날리의항장 근데 얘가 가습기도 되지 않을까? 오, 지금 가습기 필요할까요? 오늘 계획이요? 한번 작업을 하실 거아니요 작업도 하고 <웃음> 물부터 나가겠다 총무 해야지. 그 정도 돼요. 내가 한번 하는거 아 간단한 질문지좀 만들고 시작되 음. 그러세요? 진짜 하기 싫거든 원래 하기 싫은거 할때 사람이 또아 애들 보겠다 내가? 각성하게 돼 그런걸 해야 돼 아. 그런걸 해야 이제 성장할 수 있어 한상 착취하는 아, 놈들이 놀인데 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이거라 이금은스가 너무 실선강금인데금은 이거. 어. 자, 지금은 면금은지은 일을 하고 있는 빵상 사파동에 지신이유지역소개하고 응. 공원소개 응. 그냥 최근에 진행한 행사 뭐 그런 게 지금은 수있지 어? 최근... 금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아 깐깐해 깐깐해 근데 챙길건 자기가 다챙겨면내 알맹이만 쏙 빼먹고 어 먹을게 어렵다고요 어? 무슨 맛이야? 어때요? 저 입맛이 안들어졌어아 뭐지? 많이 먹긴 해야지 근데 살인좀 좋은거 같아 거기 두부 거 있잖아요 Thank you. 이요. 정말 해적이 대단합 얼른 드셔. 너무 맛있데요 기도통과를 다른 생각을 우가 수석 수정 내리는군. 어디 뭐비스할 곳을 가시죠. 뭐이 어, 갈까요? 상대 안에 있는 상대 안에요? 야, 척을 찍어야지. 지금 날 찍을 때가 아니다. 저기 공격이 너무 초췌했습니까 여것도 여것도 틀어져. 여것도? 좋은데? 와, 비켜 아니 여기 나니까. 카페 운영는 응. 테이블 이용할 수 없답니다. 아, 진짜? 네. 저기는 어디? 야박한 카페. 이들마다 낙서라고 저쪽 갈까요? 네, 저기. 온도가 좀. 내 버리고 가지 마. 아... 어, 이런 열악한 촬영환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제대로 나와서... 내 인터뷰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굳이 어? 나와서 찍었어야 됐나? 어... 카페에서 어. 음... 마시자 이제 도형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계속 이제 원으로만 그리다가 이 원을 이제 좀 깨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패턴이 안에서 바뀌어봤자 결국 원이니까 큰 형태가 안 바뀌니까 좀재미없기다 해가지고 원에 원 파편화시키기 시작했죠. 그 순간 그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원을 벗어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졌고 형태는 정해져 있잖 동그라미, 네모, 세모 딱이 형태만으로 조합을 해야 되니까 전 거기서 더재밌더라고요 한정된 형태에서 조합을 뭐 해내고 화면을 구성하는게 지금은 이제 일러스로 뭐 컴퓨터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일러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답답한게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린는 아까 말했지만 제가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림들에 막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미술사적 맥락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고 아, 고민한거죠 내가 이걸 왜 그려야 되나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죠 거기서 이제 좀 깨게 된 계기가 내가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림이 그린지 알겠다는 게 이제 인지되고 나면부터는 그림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괜히 지금 억지로 끌고 와 있나. 그리고 뭐내 작품 소개할 때도 이게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인가 의심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얘기할 때 당성이 생기니까 뭐 재밌어 지더라고요 아니 작가들마다 집착한게 있잖아요 별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저는 약간 수직수평이나 이런걸 좀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하고 일단 내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을 보면 뭔가 좀 기계적인 느낌도 강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아, 여기는 89.5야 여기는 90.2야 뭐 이렇게 예, 강적을 집착하지는 않고 예, 이제 머리서눈을 봤을 때 수직 수평이 좀잘 맞나 예, 이 정도만 약간 좀 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더 꼼꼼히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 아예 가게뭐 죽고 사는 강적인 집착은 아니다 어디든 뭔가에 정렬을 시켜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뭐 차갑게 느껴지는 거 없기도 하고 아 너무 진부한데 인생에부터 나는 어, 딱히 그런 거 없는데 흘러 가는데 살짝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고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흘러도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 진짜인데? 난 그림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고 오. 엄마가 시켜서 했고 엄마가 그래 놀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해가지고 미술학원 갔지 갔는데 미술학원이 없어졌지 영화 청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집을 가면서 학원 을 닫겠다 마을에 유일하게 있던 학원이 없어졌다 미술 선생님이 내가 알아 아는 데가 있다 부산인데 한번 다녀보겠나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네? 다닐게요 해가지고 저신 특별히 a t 게 I 주겠 l 요 me. Yeah, y e 이 h When t h 어 y g 이 to t h 근데 그거 d e r of Kyoto, y 갔 u know. b 다 t 다 o m e b o d 까 was talking about the pony gun, 계정 o Tone got a hello drop. Tend to 한번 해킹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하고 다니지 if you're a war h a 게 k e r I'm not sure i 고 y o 사 r e a war hacker. I'm not sure 이 f y o u 건데 a war hacker. i 너 not sure if y o 이이 e a war h a 이 k e r 쇽! 아리 커리가 이거... 어? 올려야 <웃음> 너왜 살짝인가? 아, 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니? 지금 그 카메라에 비교해 응 어, 교